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 오늘 날짜가 며칠인가요 네 5월 11일 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 제가 내일 그 토익시험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 전에 어,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시고 또 음, 약간 30문제를 좀 선별해서 한번 올려 드렸으니까 내일 시험 오시는 분들은 이미 보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어, 내일 시험을 보시는 분들 혹은 5월 두 번째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혹은 6월 달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 그간 출제됐던 좀 고난이도 문제를 전,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합니다. 자, 밑에 이제 텍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9년 1월부터 4월 달에 해당되는 고난이도 문풀이라고 되어 있죠. 어, 각 가 달마다 이제 2회의 시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48 8회의 실험에 해당이 되는 거에 어 어려운 문제들을 어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시험을 보신 분들은 음 제가 문제 번호는좀 저작권 조금 조심스러워서 좀 뺐고요. 어 일단 달1 어 0가까지좀 나와서 네. 여러분들이 저를 뭐 TV를 볼것 같아서 네, 잠깐 껐습니다. 어, 일단은 음, 음,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좀 해야 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시작할게요. 어, 이제 물론 보시는 분들이 아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왜 고난이 돌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점수가 좀 높으실 것 같고요. 어, 설명을 해도 들어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기본기가 조금 부족하신 분들이 좀제 설명을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아직까지 이제 700점대를 어, 진입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요 음좀 기본기를 쌓으시고 문법 용어 같은 것들을 좀앞 어, 강의에서 차근차근 정리하시면서 따라오시는게 좋을 것같고요 제가 문법의 강의를 20강이 좀 있습니다 어, 이건 스튜디오 촬영이기 때문에 어, 화면이나 이제 음성이 지금 이 환경보다 는 훨씬 좋으니까 어, 좀 보시기에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어, 문제가 딱 제가 1번부터 번호를 매겼는데 깔끔하게 60문제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는 30문제 배 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문제풀이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1시간 얼추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제가 문제를 이제 먼저 이렇게 띄어 드리고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또 역시 맨들 하던 식으로 문제의 정답을 먼저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풀어드리는 방법과 기타 정리하는 것들을 좀 메모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은 효과적인 그런 공부 방법으로 시간 낭비가 아님을 증명하게 될 겁니다. 제가 많은 걸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부터 가도록 합니다. 자, 1번 문제는 일단 첫 번째 제가 늘 얘기하듯이 문장의 쉼표 있나 없나 보고 두 번째 어 동사를 보는데 이 동사는 본 동사를 얘기를 합니다. 그럼 본 동사는 뭐가 있죠 시제가 있죠 그렇죠 자 이거에 반대되는 개념이 뭘까요 반대라기보다는 비교되는 게 이제 준동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 동사가 있다 그러면은 절과 동사의 수가 같다라는 거를 확인을 하시고 동사를 넣어야 될지 준동사를 넣어야 될지 그 여부를 좀 가리시기 위한 그런. 어떤 방법으로서 두 가지를 먼저 보시라는 얘기인데요 음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좀 눈여겨 봐야 될게 역시 명사인데 명사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자 명사를 그냥 보지 마시고 사람 명사지 사물 명사지와또가산명사지불가산명사지 원카운터 분압 자요 여부를 좀 항상 같이 좀 생각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1번 문제는 쉼표 없고요 자 동사가 몇개 있어요 어, 원트 하나 있고 자. 맨날 형광색을 찾기 위해서 네 오늘은 도구를 좀 가렸기 때문에 어. 네아 보이시죠 여러분? 네 잠깐만 찾을게요 어차피 또 찾아야 되니까 음. 자 이 want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was most successful 이라는 동사가 하나 더 있어요 그러면 여기 들어갈 거는 동사를 더 스판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 보기를 보시면은 자, which t h a t there, they 일단 얘는 절대로 어, 불가능한 단어죠 격을 말씀드리자면 소유격 자, 소유격이 또 나올 것 같아요 내일이든 어, 거의 매달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소유격은 간단하게 1초 안에 문제를 풀어 주셔야 되는데 명사가 이렇게 수반이 됩니다 형사이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서는 정답이 뭐냐 어, 이 words가 여기 있는 것에 이제 주어 동사에 어, 맞춤을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뒤에 보시면 of the 라는 이 특정의 개념에 더를 붙였다 라는 걸 생각할 때는 특정의 몇 개를 놓고 무엇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what 가 있어도 안 돼요 그렇죠? 자, which of the four advertising c a m p a i g n g 그래서 답은 a가 정답이고 여러분 which는 품사가 되게 여러 가지 인데 의문대명사가 있거든요 음 여기서는 의문대명사가 이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의문사가 총몇개 있어요 여러분 how를 포함해서 wh가 question이 시작이 되는 어, 7개가 되죠 그죠 그래서 uh, which of the 특정의 어떠한 뭐 광고 회사가 월 s s 세스 l 가장 성공적이었는지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 A가 정답이 됐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이 위치가 명사절 접속사 역할로서 어, 주격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뒤에 of the 라는 특정의 명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 중에 어떤 것이라는 특정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의 위치가 정답이 됐음을 어, 명심하시면 되겠어요 보통 이제 no that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no that의 of를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어, 만약에 이렇게 출제가 된다면 지시 대명사는 가능은 합니다 지시 대명사는 그냥 단순히 대명사지 얘가 어, 접속사 역할을 하지 않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절수반이 안 된다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자그 다음에 2번으로 계속 넘어갑니다 형사의 어휘문제입니다 Responsibility 책임 책무를 수식하는 형사의 어휘문제 자 제가 형사 어휘문장에서 말씀드릴 때 명사를 뒤에 붙이는 한정적 용법이냐 아니면 이동사 뒤에 들어간 서술적 용법이냐 이렇게 먼저 두 자리를 보시고요 한정적이면 뒤에 있는 명사를 연결하시고 서술적이면 앞에 있는 명사를 연결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Responsibility 책임 업무니까 누구의 소유격 어, 후즈 소입격 관계 대명사도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죠 이 에리터의 어떠한 책임 업무는 will be to revise company press release 자, 투부정사 하는 것이 다죠 음, 수정하는 거 회사 press 발표 어, 어떤 어, 건들을 revise 어, 하는게 책임 업무라고 하는 거죠 eligible 이라는 거는 적격이라는 뜻이에요 적격이 적격인, 보것도 이제 포르스바라는데, 무엇에 대한 적격이다. 그래서 be eligible for. 이렇게 덩어리 암기하시고요. satisfactory는 여러분, satisfy라는 동사 아시죠? 거기 이제 형사 형태인데, 만족한, 더할 나위 없는, 뭐, 납득이 가는, 그러든, 그래서 satisfactory, result 하 좋은 결과, 이런 뜻이 있고요. compatible. 자, 이거는 많이들 좀 아시는 단어인데, 호환성이 있는 이라는 뜻이죠. 어, 모순되지 않고 조화로운, 뭐 양립하는, 호환하는. 자, primary가 무슨 뜻이에요? 음, 이게 주된 이런 뜻이에요. 주된. 제1의 주요한. 그래서, 어, 이 사람의 업무들이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이렇게 있겠지만, 주된 업무는 이것이다. 가장 중요한 주된 업무 메인이라는 뜻에 해당이 되는 D가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넘어갈게요. 음, 일단 동사들이 깔려있다라는 걸딱 눈치챘다면, 어, 뭐하고, 뭐를 봐야 되죠? 태. 태. 능동수동인지 여부. 그 다음에, 어, 수일치. 자, 그 다음에 시제. 이렇게 세 가지를 보시라 항상 말씀드리죠. 자, 일단 순표가 있구요. 음, 여기, 얘는 이제 부사절에 해당이 됩니다. 제가 부사 역할을 항상 초록색 좀잘 써서 초록색 한번 이렇게 하고 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동사의 시제는 일단 둘째 치고 테를 먼저 생각을 할때 뒤에다 파 i n a 리 s 트라는 명사가 있기 때문에 얘는능동태 수동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수동태 지우세요 is not seen bpp가 수동태죠 그 다음 여기도 수동태가 있어요 was not seen 그 다음 요두개의둘 중에 하나인데 자 이게 시제까지 가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수가 지금 이지하고 헤드가 다 희하고 어울림이 좋습니다 자 뒤를 보시면은 여기 was still 이라는 과거가 있어요 과거 자 여러분 과거 시제가 있으면 가까운 시제로 가세요. 제가 항상 시제를 맞출 때는 일차 번가 아니면 근접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거기 이 때문에 과거 가세요. 네, 그래서 h a d not seen 자 D가 정답입니다. 이 시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대과거라고 하거든요. 대과거는 과거보다 하나 더 앞선 과거로서 우리가 봤다, 봤었다. 봤었썼다 이렇게 이제 옷을 한번더 붙이는 그런 느낌이 나죠 음그래 해석을 좀 간단하게 해 드리도록 할게요 he had not seen the result s u r v e y r e s u l t 자 그가 final s u r v e y results를 보지 않았었음에도 불구하고 y o n g h was still convinced of the success of the marketing campaign 캠페인의 성공을 어, 여전히 자신 했었다 이거죠 자 그럼 뭐가 먼저겠어요 리조트를 보지 않았다는 게 먼저고 자신했다는 게 나중이니까 시즌 선상에선 어, 일어나는 순서가 이가 먼저 그다음에 이가 나중 그래서 대거 과거에 시치를 썼습니다. 자 이것도 좀 중요하기 때문에 언급 한번 하고 갈게요. 어양보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어 양보를 굉장히 이제 출제위원들은 좋아하는데 보통 이제 g 도라는게 양보라는 말을 많이 들어도 왜 양보인지 조금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결과를 가지가지 않고 양보한다라는 거예요. 어. 굶었으면 살이 빠져야 되는 게 인과관계인데 굶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이 쪘다 이렇게 좀 약간 반대되는 그런 어떤 성형의 내용이 와서 그 결과를 못 가져간다 그래서 뒷걸음질 친다 래서 양보라는 좀 말을 씁니다 s t 이어 l y although하고 되게 어울림이 좋아요 어, 접속사니까 이제 although고 even though도 접속사죠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 나올 것 같아요 전치사 어, 이거 헷갈리는데 t h e s p i t e 하고 in spite of는 전체다 있기 때문에 뒤에가 절이 안 온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세요. 근데 이제 despite 하고 이런 단어를 자꾸 헷갈려하세요. although하고 despite하고 같은 종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양보라는 카테고리 내에서는 같은 의미를 내포하지만, 이거는 그냥 불구하고. 그래서 bad water,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얘는 뭐뭐 함에도 불구하고 동사를 써야 되는 그런 하가 있기 때문에 주어 동사에 절이 수만이 된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still이 although 뒤에서 어휘문제가 출제가 될 때가 있고요 still을 주고 although 아니면 이제 문장이 아닌 음, 명사가 올 때는 despite나 i n s p i t e of의 어휘문제를 출제를 할 수도 있다는 라거 명심하시고 이두 개가 짝처럼 잘 이루어진다는 거를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갈게요 자이 문제는 stay라는 이 동사가 결정적 단서에 해당이 됩니다. 자, 제가 이제 고양이 있다고 그래요. 고양이. 문제가 고양이가 있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개를 좋아하지. 고양이는 좀싫은데 어, cat, 이렇게 갈게요. 자. 이런 것도 또 가끔 얘기해 줘야 여러분들 집중을 하죠 음. 자 클루에서 클 클루. 문제를 풀기 위한 크 단서 자 이거는 에이드. 에이드는 뭐냐면 오답으로 갔다가 도움이 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거는 보기에서도 있을 수 있고 문장 내에서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함정이죠 t r a 물론 이제 함정은 문장 전체 분위기가 함정을 그렇게 끌어갈 때가 있어요 뭐 약간 긍정적이고 부정적이고 막 이런 어 분위기에 따라서 이제. 어휘 문제를 이제 디테일하게 보지 않는 그런 어떤 함정이 있고 또 당연히 함정은 뭐예요 multiple 에서 당연히 끌리는 정답의 매력도를 보이는 함정이 있다라는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C A T를 좀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 C가 C예요 어, 클로입니다 자 지금 어휘 문제인데 어법처럼 풀어낼 수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 stay가 무슨 동사 취급동사 B동사 취급동사예요이 티스가 좋아하는 네개 정리해 볼까요 become, stay let's see m a i 자 여기 이제 삐동사 수치국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가 형용사가 이렇게 자주 와요 어, 그래서 어법 문제로도 이런 동사가 있을 때 뒤에 형용사 할래 명사 할래 그럴 때형용사의 정답을 처리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형용사를 이제 어휘문제로 풀기 때문에 이거는 뜻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라는 건데 자 제가 어법처럼 풀수 있다는 라건 하는 요소가 여기가 있었네요 자 see하고 to가 to가 진정한 단서긴 했는데 얘가 조금 위험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related to 어디에 어, 관련이 된또 툴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stay를 안 쓰죠. 그죠? Prepare는 투부정사를 써요, 여러분. 투 부정사는 약간 미래적, 어, 뉘앙스를 갖고 있을 때 많이 사용하는데, 투 부정사는 준비가 되다라고 하죠. Available to 전치사, 누구에게 뭐 사용 가능한, 네, attentive to. 자, 이것도 전치사 o 를 수반하는데, 이거 다 전치사니까 N을 쓸게요. Attentive는 어디 주의를 기울이는, 그래서 뒤를 좀 보시면, 어, uh, the evolving uh, preferences of consumer. 자, 어, 이제 컨스물이 뭐죠 소비자 어, 소비자 그 다음에 evolving은 떠오르는 음, 그래서 어, 이제 앞으로 좀 달라지는 떠오르는 그런 성향 어, 선호에 어좀 디자인을 디자인하는 패션 디자이너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be attentive to 하고 stay attentive to 자 이렇게 덩어리채 암기를 해놓으시고 약간 어려웠던 이유는 전체사투를 붙이는 C와 전체사투를 붙이는 A가 좀 있었지만 내용 관계까지 좀 봐서 문제를 풀어야 됐던 어휘 문제 맞네요. 예, 네, 제가 어법처럼 풀려고 했는데 안 됩니다네. 자, 그래서 어휘 문제로 이렇게 풀셔야 되고 이제 제가 얘기하면서 약간 제가 하는 방법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방법이 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어, 물론 이제 점수대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막 900점이나 만점을 받지는 않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어, 잘한 척 하는 게 아니고 만점을 좀 받아봤기 때문에 어, 문제를 내는 사람들이 어떤 성향을 좀잘 알아요 그래서 음, 솔직히 얘기하면 은 저는 이제 어휘 문제를 푸는 속도와 어법 문제를 푸는 속도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안전하게 좀다 읽으면서 문제를 푸는 경향이 습관화됐어요 즉, 엇법이어도 뭐 2초, 3초짜리도 있겠지만, 어휘도 3초 안에는 풀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안 틀리려고 노력을 하니까, 이제 어휘까지 챙기려고, 어, 휘가 살짝 잘못하면 삐끗해서 이제 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 그래서, 어, 모든 문제를 좀 자, 꼼꼼하게 보는 게 진정한 고수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득점이 일단 짐이 된다면, 그걸 하지 말라고 래도 그렇게 할 때가 분명히 올 거라는 걸생각하시고요 어, 최종목표는 그거다 가지고 즉 뭐가 없다 어, 꼼수가 없다는거 네, 정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게 맞습니다 도, 만점을 받으실려면 자 이건 제가 그냥 문제번호를 유지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실 겁니다 86 에서 나왔던 문제고요 어, 장문 공란 메우기로써 문장이 하나 끝나고 뒤에 문장이 또 시작이 되니까 여기를 연결하는 연결고리 접속부사 문제는 아니고요 앞에 무언가에 어, 도움을 받아서 또 클루를 받아서 여기 어떤 단어를 넣으라는 얘긴데 어리 이렇게 있다는 거는 지금 명사를 여기다 넣어야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Celebration will take place 이 날짜에 있을 거다 시간하고 이런 걸쑥 그냥 훑어 내려가세요 도해 있을 때도 시각과 장소와 이런 것들은 뭐 나중에 물을 때 다시 한번 보기 때문에 어, 그냥 속도 있게 쑥 어, 훑으시고 take a cake. and beverage will be served 이게 서브가 된다고 합니다 so are welcome to attend 모든 사람들 다 오세요 이러겠죠 few는 어가 있을 때는 긍정이지만 few가 있을 때는 거의 없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돼요. 어, 그래서 이것도 이제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어, 그래서 그럴 때는 앞에 있는 내용에 약간 이제 부정의 뜻으로 거의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의, 어,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those, these는 지시 대명사이기 때문에 앞에 복수 명사를 지시를 해줘야 되는데, beverage 밖에 될게 없죠. 그서 그렇죠? 이게 아니라 불특정 모두를 나타내는 all 이 정답이 됨을 알 수가 있는 부정 대명사 문제였습니다. 자, 6번 갈게요. 자, 6번 조금 어려워요. 일단 여러분들이 프로브라는 동사를 좀 아셔야 돼요 우리가 1,2,3,4,5형식 어, 영어책 문법책을 맨날 피면 그 다섯문형이라고 거의 모든 문법책을 시작을 하는데 보통 1과 2형식에서 왔다갔다 하고 얘가 자동사이기 때문에 보통 3,4,5에서 또 왔다갔다 하지 2하고 5를 넘나드는 게 없어요 얘밖에 풀브가 그래요 풀브가 음, 2하고 b가 빠져서 뒤에 사가 이렇게 올 때는 이 형식입니다 그래서 형용사라고 판명되다 인데 이제 오용식일 때는 목적어 있겠죠 어, 목적어를 형용사하라 하다고 판명이 보이다 증명이 보이다 이렇게는 이제 오용식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형용사가 없기 때문에 즉 어, 명사를 우리가 여기 선택한다 할지라도 목적으로 뒤에 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용식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쉽게 좀 눈치를 채셔야 돼요 자 가이드가 should prove 자 그럼 형사 용 놔야 되겠네 to be 가 빠져서 instructive 자 a 가 정답이 됩니다 여러분 instruct 아시죠 지시 그래서 뭐 교육적인 도움이 되는 이 책이 도움이 되는 거로 증명이 돼야 된다 누구에게 전치사 투자 클라이언트에게 그 클라이언트 누구 who are unsure about the new 자 새로운 규정에 대해서 확실히 확신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 7번 가죠 자 이거는 부사 문제 같아요 어, word equal no c l o s e r to agreement on the terms of the contract 이렇게 있는데 오케이 자, 일단 seldom은 어, 얘가 부적의 뜻을 이미 내포를 해요 10% 응? 빈도부사라고 아시죠 그죠 빈번할 빈도수도자 10%는 거의 안 한다고 라 보셔야 됩니다 always가 100도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나트나노나 이런 거를 또쓸 수가 없어요 겹쳐 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still 여전히 이분 심지어 already 임인데 약간 시제가 좀 단서가 되는 것 같아요 클로가 그쵸 the meeting after meeting 후에 the parties were no c l o s e r to agreement on the terms of the contract 음, 회의를 하고 나서 조차도 어, 당들이 음, um, agreement에 가까이 가지도 않았다. 그죠래서 were still no closer일까, even no closer일까, even no closer. 네, 자 C가 정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음, much, even 이런 것들이 비교급 수식하기 좀 좋아거든요. 그래서 이분 하고 m 지 하고 비교급을 솔직하게 좋아해서 여러분들이 even no c l o s e r t o 이러면서 이 c로 정답을 착각을 해서 많이들 틀리셨어요 네 근데 음, were even c l o s e r were no even c l o s e r 자 이게 이제 부정하고 굉장히 어울림이 좋아요 아까 우리가 양보를 좀 했듯이 아직까지 여전히 뭐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어, 무언가가 완성이 아직 안 됐던가 덜 됐던가 이렇게 되는 그런 느낌이 좀 많거든요 음, 그래서 어, 여전히 응? 여전히 어, closer, no closer to agreement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었다 회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이제 after긴 이 하지만 in spite of having 뭐, the meeting, 어, in spite of having the meeting, despite having the meeting 이런 식으로 해서 양보를 써놓고 8위가 어, 여전히 c l o s e 하지 못하다 이렇게 해석이 좀 되겠죠 그렇죠? 음, 그래서 B로 정답을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죠 네. 자, 8번 갈게요. 자, 8번은, 어, 여러 가지 품사가 좀 보입니다. 그쵸? 죠 여러분들이 품사를 먼저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점점 밖에 어두워지나 봐요. 네. 제가 화면을 봤더니 갑자기 껌껌해졌어요. 네. u n l e 는 일단 부사절 접속사, 부적. 음. 주어 동사 오는 거. 자, 이거는, 접전이 다 있어. 요 전치사도 있고 접속사도 있고. 자, e x c e p t 전치사입니다. 물론 이제 접속사 가 문법책에 존재는 해도 단한 번도 출제한 적이 없어요. except 주어 동사 이렇게 온 적이 없습니다. 대틀를 붙이면서 rather는 대니 than 좀 오는 그런 어 어떤 비교급 관용적 표현이죠. 자, p l a n should be p a r l l n shift. 자, 이가 단선에 그. 자, 이게 동사죠. 여러분, s 가 이렇게 있는 건. 명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명명이 두개 나란히 있는 게 아니니까, 자, shift는 걷어들이다. 아, 이런 뜻이죠, 되 죠? 그렇죠? 뭐, 이동하다, 옮겨지다, 그래서, 음, 어, unless, until. 자, 이두개 중에 하나인데, 이제 뜻이 until은 일단 앞에 있는 주절의 동사가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음, 나until 같은 거, 뭐 어, postpone 그때까지 쭉이룬다 이런 이제 지속성. 근데 이제 default o n t i m e 이라는 거는 여러분도 내용을 알다시피 정각에 출발을 해야 된다는 얘기 있죠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정각 출발 그래서 답은 unless if 가 어, not가 들어간 if not에 a가 정답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until를 제끼던가 아니면 내용으로 예의를 풀던가 이렇게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 9번으로 갈게요 음 화면상 보이는지 좀 확인을 하도록 합니다 네 보이네요 자이 9번 문제는 어 어려웠어요. 역시. 네. 문제들이 다 어렵습니다, 지금. 네. 자, 이거는 어 일단 신표가 없고요. 동사가 두개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was told 부정사로 도 얘기 들었다. 그가 생각을 했다. 그러면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가 답이 되는데 일단은 접속의 기능을 하는 의문사가 보이는까 which ever밖에 없거든요 네, 다른 것들은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접속 기능 없잖아요 some이 뭐 접속상과 anything 대명사고 others도 부정 대명사 자, which ever이 답이 됩니다 일단 위치가 있으니까 그렇죠 자, anything, which, 어떻게 더해서 which ever이라는 복합관계 대명사 라는 게 있어요 자, 앞에 있는 필요한 사람이 was to select anything which he thought was the best cleaning service라고 하는, 생각하는 업체를 선택하도록 말을 들었다. 그래서 복합이라는 게왜 복합일까? 음, 뭐, 복합 마데카솔, 뭐, 주상복합, 복합기, 기능 여러 가지가 있어서, anything이 select의 목적어, 위치는 thought was the best의 목적어. 그래서 목적 두 개의 기능을 갖고 있어서 복합관계대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10번 갈게요 언제 다할까요 60길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지? 음, 여러분들도 지루하시고 네, 물론 이제 뭐 이동하시는 분들은 뭐 1시간 정도 이동하시면 좀 보실 것 같은데 자 제발 끝까지 보시고요 네, 야, 1번, 계속 갈게요. 네. 이거는 뒤에가 이렇게 동사가 있어요. 그죠? 음, 그 다음에 앞에가, 어, stops. 자, 이렇게 동사 또 있네. 그죠? 동사 두개 있으니까 접속사 혹은 등위 접속사. 음. 그죠? 일단 얘는 안 됩니다. 데트도 관계대명사 아니고. 음. 자, 버튼이냐, 올이냐, 이거 둘 중에 하나인데, 올은 보통 명명을 붙이지, 이렇게 절절을 붙이진 않거든요. 보통 절절이 등위로 붙어질 때는 이렇게 쉼표를좀 쓰는 게 특징이에요. 네. 그래서 stop serving을 하지만, uh, are available 하다. 그래서 반대되는 내용이 맞습니다. 자, 제가 매번 얘기하듯이 인과관계. 거진 스파이 러브 원인과 결과, 목적, 인호를 투표 정사모모하기 위하여 자, 세 번째 양보 아까 얘기했던 자, 그 다음에 역적 버트 음, 자, 이런 내용 관계를 이해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묻는 문제가 항상 출제 된다는 거. 그래서 어휘는 이네 가지를 항시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11번 갈게요. 자, 일단 음... 12번은... 어, 이렇게 쉼표가 있고요. 자, 뒤에가 will be on display라는 동사가 이렇게 보여요. 그렇죠? 자그 다음에 can visit 자 동사가 또 있어요. 자 쉼표 있고 동사 두개다 있고 그러면 또 접속의 기능을 갖고 있는 무언가를 넣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instead는 일단 땡. 네. 얘는 부사기 때문에 부사는 이 자리가 없어도 문장이 완벽해야 되는데 무언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는 부사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에 e r y t h i 다 보이다보니까 또오해만 남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의문사의 일곱 어, 개가 음, 기능이 참 많은데 얘는 관계 부사로 사용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품사 용어들은 좀 많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냥 어, 역할만 좀잘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역할을 알게 되면 문법 용어는 자동으로 이렇게 툭 튀어나오게 됩니다. 뭐 문법 용어를 연구까지 할 정도로 막 어렵게 만들진 않아요. Our latest wireless charger일 것 같아요. Charger가 아니라 약간 음, 그러니까 충전기가 Web -on Display가 되는 곳이 XB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장소를 나타내는 관계 부사고, 예, 쉼표는 왜 찍었냐 면은 계속적 용법이에요. 네, 강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잠깐 쉬어갑니다. 제말 계속 들으세요. 그러면서, where,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됐죠? 음. 음. 자, 100, 100이 아니라 12번. 자, 12번 문제는, 명사, 어, 어, 형사 어휘 문제, 자, 명사 수식하는 한정적 용법, 어, 어떤 analysis인지를 수식하는 걸 넣어야 될것 같아요. 자이 어라는 거를 좀잘 인정해 보세요 더가 아니라 어라는 거는 어, 불특정이라는 얘기거든요 그쵸 어, 붙었으면 analysis라고 해서 이제 모음이기 때문에 언을 인을 하나 더 붙여주는데 아, perform 어떤 analysis를 해야 된다 실행해야 된다 프로바이 제공된 trainable 자, 트레인이라는 동사 아시죠? 훈련시키다 훈련시킬 가능한 previous 이전에 그러면 특적이겠지 그치? 자, careful 꼼꼼한 그래서 a 어, careful analysis 실시하다 그러니까 더 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특정하지 않기 때문에 늘상 그렇게 하라는 그런 일반적인 내용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13번 자이 문제는 어떻게 여러분들 이 틀린지 제가 흉내 좀 드릴게요 헤브 브스 피피네 현재 완료 B 이거 틀렸죠? 음. 자 일단 Permit은 이제 오형식으로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제가 이렇게 외우라 그래요. Allow, 음. permit, 또 ask, 응? require, request, 그다음에 e n 으로 시작한 enable, 그다음에 encourage 이렇게, 둘레 응. 네, 여섯 일곱 개를 딱 외우라는데 얘가 뒤에 이제 목적어오 뭔데 보통 사람이야 e n a b l e 빼고는 enable은 사람 사람을다 다 오는데 이제 특서 이렇게 오거든요. 모형식 이 이제 어, 되는 이유가 투부정서가 목적격 보호로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에게 뭐뭐 하는 걸 허락하다 요청하다 가능하게 하다 뭐 인클리지 하다 이렇게 사용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프미트가 h 브 v e 스 pp 이려면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와야 돼요 근데 투부정서 이렇게 와야 된다고 근데 지금 투부정서 이렇게 왔다라는 거는 얘는 이제 미래적인 어떤 h 브 v e 스 r a s pp 뭐플랜 응? 음, 내가 계획을 했다. 투정사하는 것을 특히 투정사 목적으로 수반하는 그런 미래적 동사가 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오염 시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러면. 명사를 넣어야 된다는 것을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그죠 permission이냐 permit냐 이둘 중에 하나인데 permit는 증서에 해당이 돼서 가산으로 취급을 자주 받고요 permission이 불가산 그래서 어, a가 정답이 됩니다 어떠한 permission이냐 그래서 이 뒤에 형용사자동법과의 특정서가수하는 그런 특정서가 붙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a 정답 불가산 이렇게 정리하세요 자, 14번 ing 를 붙이면서 쭉 연결하고 있는데 얘네는 어 이거는 좀 눈에 띄죠 그죠 including은 파생전치사 음그죠자 파생전치사기 때문에 자 앞에 meet all needs 자, meet need 하면은 요구조건을 충족시키 다고 음, storm waste uh, removal and tree uh, plun, plun, uh, pruning 어. 자풀풀풀달른 예, <웃음> 말이야 얘는, 어, 조금 생소하죠, 그렇죠, 여러분? 음. 이, prune 이라는 게, 어, 가지 같은 것 뿌리를 이제 잘라내다, 그런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 잘라내는 것, 이렇게 이제 ing 형태를 한 거고요. storm waste remover. 자, stormy 어, waste remover. 와, 이제 폭풍같이니까, 뭐, 쓰레기 같은 게다 이제 막 없어지고 막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가지가 막 뽑히고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라는 그런 뜻으로 including 전체사 음, 파생전체사가 답이 됩니다 지난 시험에 following이 한번 나왔었어요 그렇죠? 파생전체사 정리하면 얘는 후라는 뜻으로 동격 처리가 되고요 회용사일 때는 다음에 이어지는 뜻으로 서 덜을 꼭 붙여야 된다는 거 including 파생전체사 역시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regarding 많이 나오는 regarding concerning 자 이거는 뭐랑 동격이죠 about 하고 동격이죠 그렇죠? 네. including의 반대말이 뭘까 음, 제외하여 x 자이제 반대말이 됩니다. 다시 보고, 자이건 어법이에요, 그렇죠? 자 make라는 이 동사가 꼭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오형식 좀 나올 것 같아요. 일 하나 정도는 자 make me happy, he makes me happy, she makes me happy. 학생들한테 맨날 이제 따라 하라고 하는데, 음, happily, 이렇게 자꾸 하는데요. He makes me happy. 이렇게 해서 O형식이 되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to 부정사가 O형식으로 사용이 되는데, 얘는 to B가 있다가 빠져서 이제 happy가, 이 동사 뒤에 오는 형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make i s product affordable. 자, 형사 원형선 법칙이죠. 얘가 먼저 있으니까, 파생이 되는 ING를 차선으로 두니, 원형, 원형 어, 우선의 법칙.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예를 들어 뭐어퍼러브이 어, 뭐냐면 우리 그 프로덕트가 음, 이제 줄수 있는 입수 가능한 감당할 수 있는 비용 따위를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비싸지 않은 그런 세상이 됩니다 자 16번 자 16번은요 부사의 어휘문제죠 그쵸 렇자 네. 이거는 뭘수식하는지 먼저 봐야 될것 같은데 자 위거리지는 애들를 빼면 안 돼요 어 우리가 고려하다가 또 많은데 이제 딴 얘기하다가 또 시간이 좀 많이 갈것 같은데 얘도 고려하다 얘도 고려하다 그 다음에 어카운트도 고려하다가 있거든요 네, 음. 자 이것까지 고려하다를 좀 정리를 하시면 c o n s i 는 보통 뒤에 아무것도 안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b 하고 에즈를 빼고 허용사로 고려하다 아니면 명사로 고려되다 자 얘는 고려가 되어지는데 에즈가꼭 있어야 돼요 안 쓰면 안 됩니다. 틀립니다 그 다음에 이 어카운트는 앞에 있는 c o n s i d e r 는 regarding 능동성다 되는데요 얘는 고려하다 그럴 때는 수동태로만 써요 능동을 안 써요 그래서 b e accounting만 쓴다라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거 같고 자 뭐가 어떻게 고려 되는지 볼까요 of the 복사 음. 상뭐 주호동사 최상급이 좀 많이 사용이 되긴 하지만 최상급이 안 왔고요 all the training sessions 중에 음, safety and security is regarded as important 자, 특히 중요하다고 고려가 되어지다겠네. 그치? 자, 그래서 important라는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의 어휘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특별히. 자, 형용사를 좀 약간 강조하는 그런 particular, specifically. 뭐 이런 뜻의 A가 정답이 되죠? 이런 것들은 뭐될게 없고요. 자, 17번. 계속 갑니다. 자, 17번은 surprise가 동사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 그럼 주어를 여기다 넣어야 될것 같고. 오케이. 아에 이렇게 또. 어. 쉼표가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음, 그럼 이제 주격을 넣어야 돼 주격 음? 자 주격을 넣어야 되는데 일단 이는안 돼요 what는 앞에 명사가 올 수가 없어요 음, 관계되면서 주격을 넣어야 되는 거 같은데 who는 앞에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요 sales of stock rose by over 25% in 자 앞에 있는 문장 전체를 받을 수 있는 선행사를 문장으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관계대명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음, which에요 which 그래서 이 사실이 어, 놀래켰다라는 뜻으로 C가 정답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일본에서 풀어봤던 위치와 이 위치는 절대 다른 위치라는 걸 명심하시고 일번은 명사절 접속사의 위치 의문 대명사가 이제 명사절 접속 가능하니까 자 그다음 에 여기서는 이제 관계 대명사로서 앞에 있는 선행사를 아까 문장 전체가 왔다라는 걸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60번을 자꾸 기억을 하고 있어서 제가 말이 좀 빨라지는데. 계속갑니다자이 문제 아까 비슷한 문제인데 또 어, 여기 선별이 됐습니다 keep 몇 형식 5형식 자 이런거 빨리 가죠 make 아까 우리 affordable 했으니까 keep merchandise affordable 또 효용사 5형식이니까 c가 정답 자, 19번 자이 문제는 피 e 를 이렇게 두고 앞에 넣어야 되는 효용사 문제인데요 어, 한번 문장 읽어 볼까요 음, 여러분 씬스가 여기서 뭘까요 뭐뭐한 이래로일까 뭐뭐하기 때문일까 자 뒤에가 이렇게 현재 동사가 있다라는 거는 뭐뭐한 이래로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현재 완료 어, 출제가 좀될거 같아요 좀 많이 어, 안 나왔기 때문에 좀 나올 때가 됐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주어하고 과거 동사가 오죠 과거의 동작을 한 일을 지금까지 죽이니까 이건 이제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계속적 용법이라고 배웠던 그런 현재 관련 용법이 있거든요. 어 그래서 과거 동사 아니면 이 since는 비커즈로 해석을 해야 돼요. 오인해하면 음? 비커스가 상당히 많죠. since 어, 있고, 에지도 있고, 뭐 나오지도 있고. 음, 그래서 비커즈랑 동격임을 이렇게 하고 문제를 풀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뭘까? 자, 제가. 갑 분위기를 잡는데 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휘문제는 뭐네 가지를 꼭 어, 어, 어, 인지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그랬죠 목적 인과 양보 역적 자그럼 이유네 그렇죠 그럼 앞에 있는 것과 내용을 봐야 되겠어요 라이트라는 여자네요 워큰덕어 트레이닝 세션을 시작할 겁니다 이 결과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 no라는 게 이제 능동이고 how to use it 그 서퍼를 사용하는 걸 알아서 그럴까 거의 몰라서 그럴까 음 지금 동사 쪽에서 낫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낫의 의미를 갖고 있는 어 부정 형용사를 넣어 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few가 정답이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올풀때 few가 답이 될 때도 있다 그랬죠 이거 여기네 바로 문제가 그래서 a가 여기가 답이 됐고 여기서 all 하시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안다면 이 암에도 불구하고 컨덕트를 어, 하겠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올드가 들어가지 비커스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겠죠. 자2 0번 갑니다. 5이 문제. 자이 투는 무슨 투? 전치사 투? 그죠 음. 보통 이제 이렇게 세 단어짜리 뭐세 음, 단어 아니고 이 a s s on to p a 자, 보통 자동차가 수송태가 돼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어휘만 생각하세요. 네, 어법을 얘기하다 보면 좀 말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임플로이 컴멘트하고 쏘자슨니 자, something이죠. 예. 자, 근데 뒤를 봤더니 선 바디한테 가야 되는 겁니다. 자, 필드는 작성을 하는 거죠. 작성이 되어지려면 앞에 문서 서류가 와야겠고 패스언이 전달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B가 답이 됐고요. b r e a k i n 어디를 침입하다고. c o u n t 는 신뢰하다. 인데 신뢰가 되어지면을하다 좀, 투도 이동성이 좀 느껴지는 게 어렵습니다. 그쵸? 렇 자, 3분의 1 왔어요. 60문제. 자,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21번. 자, 이 문제는, 워즈가 있고, successful, d e a t 자, 이때, 요거 때문에 그냥 풀립니다. 자, 여러분, 소댓구문이라고 so 아세요? 인과관계, 너무나 모모해서, 어떠, 어떠 하다. 이런 식으로 풀리는 거죠. 그래서 답이 A가 정답이 돼요. 여러분, 명사를 쓸 때는, 서치를 쓰는 거 아세요? 음, 서치 명사. 자 그는 음, 그와 같이 명사이기 때문에 데트하다 그래서 인과관계를 좀 정리하자면 소젯을 이렇게 붙였을 때는 데트를 또 빼기도 해요 음. 근데 이제 지금은 형용사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무모해서 그 다음에 데트합니다 이렇게 자그 다음 하나 더 만약에 어, 이게 이제 이렇게 있고 얘가 빈칸이 있는데 응? 여기다가 데트를 할래 아 쏘가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아마 형용사가 이렇게 있을 때는 응? 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그럼 문장이 조금 이제 사이가 멀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쏘대 쏘대 이렇게 좀뽑아들기가 약간 힘들 수도 있어요. 자이들도 비커지가 있고 데트가 있다. 자이러면 제가 항상 어떻게 문제 풀어라 그러죠. 뒤에 조동사 있으면 그냥 이걸로 가세요 그러죠. 제가 캔이나 메이나 윌도 좀 가끔 들어가요. 어, 그래서, can, m a 가 가장 출제빈도가 높은데, 주어가 동사할 수 있습니다. 주어가 동사할지도 몰라요. 주어가 동사할 거예요. 왜? 앞에가 너무나 무모해서. 이래서, 어, 답은, so that. 자, that가 정답이 됨을, 어, 짝짝이처럼 문제를 풀으세요 조동사음은 so that이다. b e c 를 버리고. 왜냐하면, so that는 내용이 어떻게 돼요? 얘는 원인이 앞에 오고, 뒤에가 결과가 와요. 응? 어? 자, b e c 는 반대로, 그치? 그죠? 앞에 결과가 오고, 왜냐하면요. 그다음에 원무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모르는 순진한 학생들은 이거를 다 이제 해석을 하고 앉아 있어요. 어? 이렇게 인과관계, 과인관계 내용 다 봐야지 잊지 마시고 되게 조용사 있으면 그냥 데트로 가란 얘기예요. 그래자 이십 이 번으로 갑니다. 자플레즈이명자플레즈가 동생 원형 수반이니까 명령문이네요. 퀄신스 수식하는 형용사 문제. 자 이거는 부정형사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디션 엉뚱하게 이제 요거를 좀 의도한 것 같은데 additional 이리면 모를까 추가적인 이제 질문을 이메일 하세요 이거는 될 수가 있겠지만 a 디 d i t i o n 이니까안 되죠 그쵸 네. 이렇게 유치한 게좀 간혹 나와요 ideal이 답인데 idea 이렇게 주는 이유가 있어요 끝이그 <웃음> 그래서 답이 a가 정답이고 each는 왜 안될까요 얘는 단수명사를 붙여야 돼요 각각 하나하나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수면서 수반. 자, 애니는 단복수 다 수반이 가능합니다. 가산불가산도 가능하고. 자, 23번. 자, 동사 어휘 문제인데, 이거는 딱 봐도 얘네요. 어? 응? 이것 때문에. 자, with라는 거는 여러분, 음, 동반 관계거든요. 그쵸? 네, 동반이기 때문에, 음, 아 자, 동반. 음. 자, concite with가 겹치다 라는 뜻이에요 produce는 타동사죠 목조가 뒤에 이렇게 와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prepare은 with가 오긴 하네요 음, 근데 비교할 대상이 앞에 주어하고 목조가 좀 다르고 argue with 이렇게 하진 않죠 argue something with somebody 음, 그래서 어, 앞에 어, 주어가 l 운 u n 에요 그렇죠. a l 라 u n 출시와 어, with the holiday하고 겹친다 겹치게 될 것이다 자 이게 컨사이브 위드가 여러분 출제됐던 빈출 어휘입니다. 제가 올려드린 동영상 중에 빈출 어휘 정리했던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거 한번 쭉 보시면은 어좀 단어 어휘 이제좀 어, 몰랐던 걸좀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도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시간이 좀 여유로우면 여러분 그 동영상도 좀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24번 월자월크가 월끄. 이게 좀 어려웠어요. 네. 월투월드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t o w a r d 는 지향하다, 목표로 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외우도록 하시고, 그리고 이제 work가 어느 붙일 때는 어디에 작업을 하다 이런 뜻이고, 뭐 work with, 뭐 work t 이런 것들 다시고 act 이런 것도 그렇죠. 음, 그래서 t o w a r d 음. 지향하다, 목표로 삼다. 암기해야 되는 필수 어휘 중에 하나입니다. 2 5번번 어, help라는 동사 때문에 문제 쉽게 풀린데 풀린다, 아, 풀린대요. 네. 네, 자, 헬프가 뒤에 목조가 이렇게 소이되고 뒤에 원형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어. 그러면 원형이 뭘까? 깨끗한 거 놓아야 되겠죠? 자, 깨끗한 거는 군더더기 없는 거다 빼요 뒤에 군더더기 뭐 붙은 거를 어, Imagine, 자, A가 정답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려면 어떨까 투부정사, 응? 투부정사가 이렇게 만약에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까요? 문제에서? 어 이건 실제 불가 왜냐하면 어법적으로 특정사하고 동사원형은 다 가능해요 그럼 의미적으로 다르다는 얘기네 영어는 절약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낭비하기 싫어하죠 소비하기 싫어하고 의미가 다르니까 두 개를 따로 쓰겠지 그죠? 같으면 두 개를 쓰지 않겠죠 자 간단하게 설명 드릴게요 직접적인 도움 직접적 자그 다음에는 간접적인 도움 그런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문을 열도록 도와준다 그러면 열쇠를 주던가 어떻게 열어 이런 거 열심히 열어봐 어? 응원을 하던가 어, 여는 걸도와준다 그럼 직접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사가뭐 하는 것이어서 직접적 도움 동사원형이 간접적 도움 그러면 왜 자꾸 동사원형을 잘 내고 이 일을 아예 보기 뺄까 음 미국식의 화법은 어, 도움을 주는 거를 직접적으로 도와줬다라고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간주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접적 도움의 출제빈도가 높습니다 자 26번 갈게요 자 얘는 에너지 에피신시가 있고 뭐 아파민 유이 있는데 명사가 여러 개 연결이 되고 있다는 라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잡히네요 계속적으로 얘가 이제 나온다 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문제마다 그러니까 느낌이 좀 틀릴 수가 있어요 어. 아까는 맞췄는데 이번 틀릴 수 있고 아까는 틀렸는데 이번 맞출 수 있고 그러면 이게 이제 어? 어. 항상 스테디하게 맞춘다 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치? 어떨 땐 틀리고 어떨 땐맞으니까자 메이크 어 이거는 좀 어려운 게목조가 길어요. 엔드란인의 등위로 두 개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this is apartment unit이 음 에너지 에피션트라고 해서 효용사 가 이렇게 왔잖아요. 그쵸죠 자, 그럼 여기 들어갈 게 뭘까? 부사네, 부사. 응? 부사. 자, 그러면 얘를 강도를 높여 주는 more. more energy efficiency 제 d 밖에될게 없습니다. either either a or b. 썸은 형사고 o u t 튼전치자음 얘는 이제 부사일 때는 숫자를 수직하는 부사는 있긴 한데 숫자가 아니죠 2 7번 갈게요 자 이거는 유수가어 눈에 띄는데 제가 솔직히 지금 문제를 어 여러분 처음 뭐 보듯이 이제 보는 거예요 제가 뭐어 준비를 좀 갖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저도 지금 빨리 문제를 이제 풀기 위해서 어떤 단서만 딱 여러분 같은 느낌으로 이제 푸는데. 이 유즈가 있는데 뒤에 목적어가 없네요. 그죠? 그러면 그냥 답이 B가 됨을 이렇게 빨리 잡으셔야 됩니다. 자, 이게, 어, 관계대명사의 목적격이에요. 자, G, created a bookkeeping application을 만들었고 이것이 그녀가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뒤에는 목적어가 없어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det 정답. 자, 만약 이거를 또, 휘치라는 거를 여기다 넣었다면, 자, 답은 두기죠. 음. 근데, 만약에 여기 슛을 이렇게 찍었어. 그러면 하나밖에 안 돼요. 이게 어렵겠죠 그죠 춤출가 있으면 대트는 안되고 위치가 정답이 있는 임은 자꾸 말이 운 나오는데 너무 굶었어요 하루종일 아, 배고파가지고 지금 계속 물 마시는데 네. 나가기도 좀워둑하고 중국말은 또 안되고 주문을 하기에는 또 아, 귀찮고 하여튼 어, 날로날로 야위어져 갑니다 제가 네 심신이 다 음. 힘들어요, 솔직히. 네, 여러분들하고 많이 소통하고 그러고 싶은데 댓글 좀 많이 달아주세요. 네, 우리 옛날 학생들 또 어, 그냥 눈팅만 하지 마시고, 네, 어, 뭐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뭐 아무 말이라도 좀 달아주세요. 네, 그럼 저는 그런 거 있는 재미로 합니다. 자, 뭐 좋아요 하고 구독 신청해주세요. 이런 말잘안 하죠. 성격이 조금 그렇지 못한데 어, 좀 바꾸려고요. 네, 자, 좋아요, <웃음>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요. 왜 그러냐면요. 이 쉼표가 데트를 이렇게 쓰지 못해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배웠는지 아세요? 학교 때? 얼마나 어렵게? 계속적 용법을 관계되면서 데트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냥 외웠어요, 저도.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될것 같아요. 이 쉼표라는 거는 글이 없었던 옛날 그 옛날 사람들, 영구사람들이 사람들이 쉼표가 이제 딱 찍어지면 일단 글쓴 사람의 의도는, 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음, 이거는 아는 사람은 다 알지만 한마디 더 들어줘 계속 내 얘기 좀 들어줘 하고 찍고 가는 거야 그래서 글에서의 어떤 뉘앙스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 계속이에요 한정적 요법은 지표가 없어요 그죠 들어가고자 하는 게 앞인데 기니까 뒤에 들어가는 것 뿐이죠 그래서 한정적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신표를 찍어 놓고 데트를 쓰기에 조금 그런 게 데트는 소리 자체가 좀세 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해 보세요 I like that 이래요 Look at that man You're 현빈같이 막 잘생긴 사람이 지나가는데 야, look at that man. 어? 적신 봐, 막 이러잖아요. 그쵸, 어? 실생활에서. 어 근데 어, that 자체가 소리가 센데 c o m m a 하 t h a t 같이 쓰이면 이 눈으로도, 글로도 이게 약간 어색해요. 어색해요. 어? 음, 그러니까 좀 불편한 거야, 원어민들이 그래서 위치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오면 후를 쓰겠고, 그래서 데트하고, 어, 쉼표는 같이 못 쓴다라는 거는 계속 쪽용법에 관계되는 데트 사용 불가, 우리 이렇게 어렵게 배웠다는 얘기예요. 자, 점점점 아주 급격히 어두워지고 있는데, 자, 빨리 끝내드리도록 할게요. 28번. 팔킹 무슨 팔킹 improve parking, 발전된 parking, having parking having는 제가 기억이 나는 게 heavy elevator가 출제가 됐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할 수가 없는데 무거운 e l e v a 가 아니라 사용량이 많은 e l e v a t 이런 식으로 나왔던 문제가 좀 기억이 납니다 confident, 자신감이 있어요 parking이, 응? parking 하는 사람이 자신감이 있겠지 confident는 보통 비동사 뒤에 오는 서술적으로 사용이 되지 confident s o m e t h i n g 이 한정적으로 사용이 잘안 됩니다 permissible 자 이게 음 답이 아니네. 그쵸? 자, improve네. <웃음> 발전된, 개선된, parking. 만약에 이제 end가 어떤 내용적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다 보니 어, 다 좋은 얘기하고 있네요. 그쵸? Large cafe, uh, additional seating, a new gift shop, and improve parking. 이렇게 좀 좋은 얘기하니까 A가 답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7번, 29번. 자, o p e n 표는 없고 동사가 이미 딱 하나 눈에 띄고 should remember 두개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무슨 절신표가 없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 명사절이에요 명사절, 어, 명사절 주어 절 명사절 주어가 그냥 단어 하나가 온게 아니라 절이 온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세요 자 그러면 opens가 왔다는 건 불안전한 문장이 붙었다는 얘기거든요 이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면 a 사물이면 b가 다른데 open the sheet on the c o u n t 그니, 이제, 동사를 보면은 빨리 나와요. 솔직히. 주하고 동사 관계니까. Remember to close t 자, 이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가 아니라 기억해야 된다네. 그럼 누가 기억해야 될까? 사람이, 사물이. 자, whoever. 자, A가 정답이죠. 자, 요것도 아까 우리가 위치해 r 프 풀었듯이, anyone. 더하기, who. 요두 개를 합친 겁니다. 그래서 복합근계 대명사가 의문, 어, 명사서 접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걸 명심하시고요. 자, 30번 계속 갈게요. 음. 반 왔어요 이제 반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기서 끊고 싶지만 어, 제가 반더 있어요 자 조금 쉬었다 가시든가 어, 살짝 화장실 갔다 오시든가 하시고 계속 시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from이 있는데 뒤에 뭘 누래요 음 일단은 마인 어, 그의 나의 것 그의 것 그녀의 것 그들의 것 이렇게 누구 건지에 대한 연결이 쭉 있기 때문에 이 정체가 누군지를 좀 밝혀내야 됩니다 즉 우리가 격의 문제면은 뭐 이렇게 되겠죠. 아이를 할래, 마이를 할래, 어? 자미를 할래 이런 것들은 앞뒤 문, 앞뒤 단어만 보면 돼요. 마이스터프 랄래 근데 이제 격이 아니라 얘는 일치 문제입니다. 일치. 어? 자, 일치라는 거는 도대체 앞이든 뒤든 누가 언급이 된 거에 대한 동격을 찾아야 되거든요. The conclusion you draw. 자 이게 형용사절 파란색 형용사는 제가 파란색 대트가 빠진 거. Conclusion are quite different. 달랐대요. From 무엇과 N readers 뒤쪽에 있었네. 음, 그들. 그러면 there's 음, 그래서 readers들의 어, 뭐하고 살았던 얘기니까. s i 드전과 달랐던 얘기겠죠. 그래서 답은 아, D가 정답이 되는 소유격 대명사의 문제입니다. 좀 까다로워요. 자, 삼십 번. 자, 어휘 문제 같아요. 자, 지금 최상급이 두개 보입니다. Wireless가 어디트 하고 제가 이제 요거를 앞에서 좀 풀어드렸었어요. 네, 특강에서. 자, e s t a b l i s 자, 이런 게 분사구문 음. 어, 지어졌기 때문에 야,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될까? 알아서 해야 돼. 알아서. 나머지 어휘들이 있으니까 그냥 말되게그만 해주면 돼요. 어, 떼기, 읽기 때문에 이었다 이래도 되고 이렇게 했음에 불구하고 이거는 말안 되죠. 그쵸? 음, 그래서 one 어, hundred years ago에 established 됐다. 그러면 as it was가 빠졌다고 보시면 되겠고 University houses 이게 동사예요. 가지고 있다. 가장 오래된 아, 스코 비즈니스 코 경영대학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D가 정답 32번 오케이, 자, 여러 가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뭐 히얼도 있고 퍼센트, 디스카운트, 원스 되게 다양한 품절을 붙이고 있습니다 일단 좀 봐줄게요 노트북이 only once on 클리언스 자 우리가 클리언스 단어만 보면 막 쇼핑 달려가고 싶죠 클리언스 세일 뭐 그래서 거의 뭐 어, 80% 막 이렇게 하는데 클리언스에 야, 오렌지 노북이 단지 클래어셀라는 제품들이다. 그래서 노북을 나타내는 원스 부정 대명사인데 더가 붙었기 때문에 수식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d 가 정답이 됩니다. 오, 자 맨날 한반 정도 하다가 배를 하니까좀 힘들긴 합니다. 자, 33번, 음자요거는 명사 어휘 문제죠. 오케이, 어월드가 단서예요. 월드. 자, 위시 받았어요. 앞에 있는 오라는 사람이 받았대요, 상을. 자, in recognition of her outstanding 자, 여러분 outstanding이 두 가지 뜻으로 자주 노출이 되는데 톡시하면서 어, outstanding 뛰어난도 있고 outstanding balance 그러면 체납의 어, 잔고란 뜻도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녀의 뛰어난이죠 community service를 어, 높이 평가하여 그래서 in recognition of가 무엇을 평가하여 무엇을 어, 인지하여 인식하여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recognize도 알아차리도 다 있지만 어, 인정하다, 뭐, 칭찬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이 돼요. 34번. 부사, 5의 문제 같은데, uh, decreasing cost. 이렇이 이런 게 이제 분사구문이야, 또. 숨겨있고. Using high strength steel. 이것이 would reduce the volume of the metal in building. 어, 줄어들, 줄어줄 것이다. Uh, decreasing cost를 어, 하면서. 자, 결과는. Consequently. 자, A가 정답임을 알 수가 있고. 분사구문 앞에 부사가 수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35번. 자, there were 30 guests. 30명 있었다. 어, 월이 과거입니다. 이런 시제 같은 것도 뉘앙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놓치시면 안 돼요. already, 이미 있었다네. 그죠? 렇 그래서 B가 정답이면 쉽게 알 수가 있고, 다른 오답들은 너무 오답스러워요. 36번. 자, 동사 문제입니다. 자, 일단 테를 좀 봐야 되겠네요. 위치. 자, 뒤에 동사가 와야 되죠. 위치. 자, 근데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럼 수송태 가야 되겠어요. 자, 이거 두 개. 그 다음에, is scheduled 냐, had been scheduled 냐, c가 두개 싸울 게좀 멀어요. 즉, 현재냐, 과거냐도 아니고, 현재냐, 미래나도 아니고, 현재냐, 대과거냐. 건너뛰었죠. 그죠 하나를. 그러면 또 가까운 c로 가세요. offer. 자, 현재네. 그럼 여기도 현재. 그래서 b 정답. 이렇게 부르세요. 3 7번. 자, 이 문제는 순표가 없어요. 네, 그래서 분사구분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i m p l o e 수직하는 어휘문, 어, 형사. 분사형사 문제인데, 여러분, depart를 자동사로 볼래요? 타동사로 볼래요? 출발하다 비행기가 출발합니다 들만해요 조금 불편해요 기차가 출발합니다 괜찮죠 depart from 뭐 이렇게 전체를 붙여서 들어보고 읽어봤다면 이거는 자동사입니다 자 자동사가 명사식할때 어떤 형태 ing departing e m p l o y e e 자 c가 정답이 돼요 38번 음 동사가 있나 없나 봐야 되는 구조네요 자 동사들이 좀 보입니다 b 하고 d가 두 개가 있는데 자 여기가 동사가 있어요 answer 답하다 자 first listener 뿌뿌뿌 어... 아니네 자 여기 동사네요 그쵸 음. correct answer 자 그러면 얘가 이제 등위 접속사가 동사 원형을 붙이고 있네요 자 얘가 이제 동사가 아님을 제가 왜 어떻게 잡았냐면 이거를 이거를 수입치가안 어, 되잖아요 answer 쓰면 모를까 지금 listener가 단순데 그냥 answer 이라는 건 원형을 붙였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형용사예요형용사 자 그럼 투부정사 행운사 정용법 음, 그래서 to call the station and correctly answer quiz question 자 보통 이제 등위가 같은 걸 앞뒤로 붙이니까 투부정사 투부정사 이렇게 안 하고 앞에가 추가 있기 때문에 동사 원형을 연결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콜 맞아요 이제 call t 투콜 A가 저기 C가 답이에요 네 39번 어, 동사, 어휘 문제. 여러분, enforce라는 동사 뜻 아세요? 제가 얼마 전에 좀 풀어드렸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풀어드린 게좀 기억이 나는데요. 집행하다, 집행하다. 어떤 법안이나 규정 같은 걸 이제 준비해놓고 집행하다. dress code가 복장 규정이니까 복장 규정을 음, 집행하고 실시하다. 그래서 답이 D가 정답이 됩니다. 여러분, 실시하다가 또뭐 있는지 아세요? implement가 있어요, implement. perform이 또 있어요, perform. 음. 그 다음에 또, 여기또 있네. institute 이렇게 응? 자 이렇게 있는데 perform 응. 자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 implement 하고 institute는요 좀 새로운 거를 실시를 할때 써요 그래서 a new 응, policy 안 하던 거를 이제 perform은 늘 하던 거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a regular 이런 거뭐 응? c h e c k 나 maintenance 같은 거 그래서 perform 하고 implement institute 가좀 다르다라는 거를 좀 구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0번 오이 문제 음, h 스도이가 이유예요 작가 얘기했듯이 이유 목적 양보 어, 역적 자, 이게 단서가 됨을 반드시 인지하고 문제를 접근해라 그랬죠 자 이거 덕분에 앞에 있는 이거람이 가 피킹업 k i n 최근에 좋아지고 있다 자 그러면 유입이지 유입. employee, employee, e m p l o y 이 e employee, employee, employee, e m p l o l o y 인 e e m p l o y e 인이 m p l o y e e employee, employee, employee, e m p l o y e 부정적인 l o y e e employee, e e intention of의 계획은 아니겠지, 그지 응. 어. 뭐, to를 붙이면, to적의 계획이면 괜찮고. 자, i n d u c t i n d u c e 라는 동사도 꽃이다라는 뜻이거든요. 음 어. 그래서 끌어들임 이것도 어떤 유도 도입이라는 뜻은 있긴 하지만, 어, 여기서는 이제 쇠도, 어 많이 막 들어온다는 얘기에요. 어. 그래서 답이 A가 됨을 명심하세요. 자, 사실 1번. 음, 부사의 어휘 문제. 자, 풀사슬, 풀사스가 가공처리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가공처리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Of frozen v e g e t a b l e 냉동, 이제 얼린 야채. 자, 이게 base가 여기서 동사입니다. 어, 이 단어는 어디에 본거지를 두다요 자, 그들의 시설 설비를 near, 근처, 음, field 근처. 그럼 어떻게 base를 깔까? 항상 how를 띄어놓고 문제 풀어 u 이죠 Purposely, 자, 이게 고의적으로, 일부러라는 뜻이고요. 인텐션널리도 출제가 된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의적으로 일부로 또 목적성을 가지고 자 이게 출제된다고 좀 높은 단어들 중에 어, 몇 가지예요 자 42번 자 42번은요 어휘네 또 어, 웨이브가 답이 됐고요 Registration fee 요금이죠 자 요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웨이브 뒤에 어, 무엇이 오면 그걸 적용하지 않다 빼다 이렇게 부정의 뜻을 하시 바라겠고요형사도 있어, 요 e x 그러면 어, 무엇을 제외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자, vacation은 장소를 비유 단가. 음, vacation, 어, 네, 장소를 비 83번, 86죠. 자 앞에 있는 문장 뒤에 있는 문장 연결한 연결 고리의 접속 부사문제입니다. 자 일단 뭐 여러 가지 다 있는데 다 가능은 하네요 법적으로. 어 얘가 단서예요 어, Unlike p l a s t i c 하고는 다르게 반면에. 음, on the other hand. 자 그래서 because glasses r e l a t i v e l y easy to uh, sterilize compared to plastic. 그래서 glass와 플라스틱을 좀 비교를 하고 있는데. 음 소독하다네. 어 반면에 glass가 highly breakable하다. 그래서 플라스틱은 좀블랙그라 하지 않지만 플라스틱은 다르게 반면에 글라스가 잘 깨진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죠? fragile 자 44번 OK, I did n t say exactly 자, w i l l take place가 장소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So, we're h in, we're in the building, the meeting, w i l l take place 그래서 어디에서 정확하게 열리는지에 대한 거는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았다 자래답 c가 d가 되면 take place 때문에 문제가 풀립니다 45번 자 요거는요 business c o n t i n u e s 자 요게 단수입니다 자얘거 동사죠 그죠 그러면 은 여기에 들어갈 거는 뭐 접, 접속사 답이 네 접속사 왜냐면 여기가 동사가 또 있으니까 자 접속사 몇개 하나밖에 없어요 자 b 뭐 갈게요 46번 오케이 자이것도 지금 동사가 has grown 이란 동사 있고요 자, median income 명사 있고 동사 또 있네 음자 그러면 여기서도 revenue 가 median income, indivision, in, 어, increase, increase 자, as, as, as 예외밖에 될게 없어 요 지금 through를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s o r r o 야 s o r r o 시각적 혼동으로서 리가 시험 볼때 소리를 안 내니까 여러분들 자꾸 착각하는데 through는 전치자 s 어? o r o 는 철저한 해사자 no가 부사조사 복사예요 음. 147번 14, 어, 자 v e 동사. r a very 가 o 사예요 음. 다르다라는 뜻이 good. 떻게 다를까? d u r a t i o n d a t s d i f f i c u l d t f f i c u l y o t a y o f a v d v e r t u s r y e s y g d e d a i n h i k e s 자, d u r a t i o n d 기서 이제 견뎌내는 것과 t y d i h f i c u l t y g o o 르 That's v o n s i d e r a b l y h a r d l y 얘는 거의 뭐뭐 앙 해요. 힘들게가 아니라 그 다음에 c o m p a r a b 컴 e 컴파러블. comparable 능력있게 competently 응? 능력있게 자, 컴피탄리. 자, 이것도 능력 있게. 자 이건 동반 탈락 상당히 다르다 다른 정도가 많이 크게 다르다 라는 그런 어떤 어, 강조의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A가 정답 자 48번 s o m e 자 여기서 이 주어가 이따가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d a 하고 월로 갈까 a l 로 갈까 해 a v e 이알것 같아요 어. 자 일단 이것이 제출이 되어진다면 application이 no longer be a d e to amend 되어질 수 없다 그래서 once 정답이야 접속사 문제 어? 지금 단어들이 접속사가 after도 물론 접속사지만 일단 뭐뭐 한다면 뭐뭐 될수 있다 뭐뭐 될수 없다라는 조건의 내용이 맞습니다 49번 자 어휘 문제 동작 It's a high customer retention rate. 자, 여러분, retention은 뭐죠? 음, 보유, 보존, 유지, 이런 뜻인데, 어, 이 software는 customer에게, 어, to the quality, 음, the quality, 어, 이게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Somebody에게, 개런티 어? 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이렇게 p e r s 아 아니네. 음. A를 개런티 하다. 이렇게 하겠네요. rate to the quality. credit A to B. 어? believe는 일단 믿는 거고, permit는 아까 사람 을 붙인다고 했고, reply는 어, 이는 툴을 전체적로 붙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 retention rate to the quality. 어, 이 credit 이라는 단어가 with 도 붙이고 그러는데 보통 이제 신용이라고 많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동사로서는 음, 신뢰하다, 음, 누구에게 뭐뭐를 주다, 뭐 어, 돌리다, 어? 뭐뭐라고 돌리다 이런 뜻으로써. 커스텀을, 하이 커스텀을, 리텐션 그러니까 어, 고객이 계속 유지가 되는 그 높은 비율은 어, 이거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원이 원인이 되겠고요. 어? 원인이 게 결과가 됩니다. 어? 이렇게 그래서 크레딧 과인, 즉 크레딧 과투인 이렇게 외우도록 하세요. 자, 위드를 여기다가 이제 쓸 때도 좀 있어요. 네. 50번 거의 다 끝났어요. 자, easy가 있고 a difficult decision 자, relocating 이게 주어고 a difficult decision이 보호네 주어 보호 자 일에 대해서 직장을 옮기는 것이 어려운 결정 문장 완벽 그러면 들어갈 거 부사 understandably가 답이야 어, 이해할 만하게 옛날에 이런 거 나왔어요 and understandably so 이런 거 나왔었거든요 어, 그럴만하다 근데 이제 앞에 bpp 가 있어서 understood 가 오답으로 상당히 많이 처리됐는데 이걸 그냥 통째로 외우셔야 돼요 그럴듯하다 회화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됩니다 51번 러비가 어떤 러비 자이 러비는 이제 뭐 호텔이나 그런 러비를 나타내겠죠 일직러비 거대한 엄청 큰 러비 B 정답 자그 다음 52번 앞에 빈칸이 있고요 자 뒤에가 명사가 와있어요 순표 일단 있고 자 그러면 전치사가 답이 되겠죠 자 이런 거 오답이에요 because 는 문장이 되어 와야 되기 때문에 given 무엇을 미뤄 볼때 무엇을 간주어 볼때자얘가 정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빈출이 되다가 요즘에 좀 뜨냈어요 근데 조금 다시 복귀할 것 같기도 하고 느낌이 우리 한번 음, our product를 어떻게 하다 라는 얘길까 under development 뭐 하는 과정에 있다 자 product를 목적으로 삼는 타동사 여유 문제는 이거 가지고 문제를 풀자있요 invest는 in을 써야 돼 in. 어디에 투자하다 컴퓨터 위드를 쓰죠 Purchase in을 쓰네 자 마켓이 답이에요 마켓이 제품을 출시하고 홍보하고 이런 뜻이 거든요 그래서 답이 D가 된 마켓이 어, 보통 명사로 알고 있지만 타동사가 된 문제가 좀 독특했습니다 54번 오케이 자, 심표 자 심표가 이렇게 있어야, 있어요 자 심표가 이렇게 있으니까 앞에가 분사 구문임을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사 우리 늘거에 아니잖아 그죠 지금 보기에는 여러분 커멘트가 사람이 커멘트를 하는 거죠 그죠 만약에 자타 동서적인 게 약간 헷갈린다면 주절이 있는 주어가 뭔지를 보고 들어가세요 mayor owen 이게 시장 시장 우리 장보는 시장이 아니라 시장 정그렇 그쵸 네. 그러면 commenting 이 답이에요 commenting 자동사의 어법 문제는 PP를 낸 적이 없거든요. 네, 어휘 문제는 좀 내도 그래서 commenting on 왜 네, 능동적으로 commenting을 하면서 뭐뭐했다. 자 이런 식으로 분사구문에 음, 테를 묻는 문제예요. 네, 자 55번 갑니다. Suppliers. 자 이걸 축하는 형사의 어휘 문제인데 얘또 아까 얘기했던 거 내게 또또 속으로 와또 아, 지겨워 그 얘기 또 한다. 이렇이해 해야 돼요. 목적, 역적, 인과. 양보. 네. 네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목적, 인과 양보, 어, 역적. 네. 지금, to determine이 있기 때문에, 뭐뭐 하기 위하여 목적이거든요. Which vendor would be most cost effective? 가장, 어, 가격적으로 효율성이 있다라는 걸 결정하기 위하여. 어? 위하여. To propose를 받았대. 자, from. 그러면, 가격적으로 효율성이 있다라는 거면, famous를 받으면, 이거는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거지. 그치? 어, 유명한 사람한테 막 프로포즈를 받아요? 음. 그러면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답이 numerous, many, many. 동격이 many예요. many 나왔으면 조금 쉬웠을 텐데 numerous가 many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네. 가산 명사에 복수를 붙여야 돼요. 자, 그래서 c가 답이에요. 56번. 자, in its entirety. 자 이거 암기해야 되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C or speech w i l l be recorded in its entirety. 제가 이제 어, 지난번 5월 10일 내일 있을 시험의 데뷔 특강에서 전달에 이제 출제됐던 문제에 대해서 약간 좀 어려웠던 어휘를 정리하면서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전체적으로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를 이제 녹화를 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뜻으로서 A가 정답이 됩니다. 57번. 자, 이것도 좀 풀어드렸던 것 같아요. Please submit your hours. Any work report by. 자, 이거 그러면 뭘까? 음. 명명을 앞뒤로 붙였어요. 응? Your hours. 명사지. Any work-related expense report. 얘도 명사죠. 그죠? 어, expense report 하진 않겠지. 그럼 목적어가 또 왔어야 됐고, 얘는 능동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명명을 붙이는 등위 성격이 상관 접속사, as well as, 뭐뿐만 아니라, 뭐뭐도. 자, so A밖에 될게 없습니다. above all은 보통 이제 접속부사로 많이 사용이 돼요. 응. In addition 접속부사, in case, t that, h a t d e t 가 있으니까 당연히 절이 와야 되겠고, 58번. 자, 이렇게 문제 번호를 유지했기 때문에 무슨 문제인지 아시겠죠? 식스 문제고, 두 문제가 연결고리입니다. During the power outage, 정정 동안, the emergency lighting system will be upgraded가 될 것입니다. All circuit panel will be replaced to bring them into compliance with. 자, 이런 것도 좀알아보세요 In compliance with가 무엇을 준수하 따라서. Current safety code. 지금 현재의 안전 규정을 자 in case, uh, in that case 그 경우에 있어서 regularly 정기적으로 rather than 차라리 뭐뭐 하는게 낫다, specifically 자 이거는 특히라는 뜻이에요, 특히 네. 자 그러면 어떤 게 가장 적절할까요? 자 약간 뭉뚱그린 말로 앞에 써주고 특히 이 점에 대해서 replace 한다, detail한 내용이 뒤에 나왔죠. 그래서 포괄적 내용, detail 그러면 어, 예를 들어 for example, 어, specifically particularly, in particular. 이렇게 이제 사용되는 접속부사가 사용되는 용례가 맞습니다. 자, 패널은 판이에요. 회로판, circuit판. 자, D가 답이에요. 이거 위원회라고 또 해석하시면 안 돼. 자, 59번. 두 문제 남았어요. 자, 이제 막 엄청 꼼꼼해졌네. 응. 자, 여기서 좀 많이 나오길 바랐는데 어,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항상 어려운 문제는 왜 어려운지를 좀 알으셔야 되고 출제자가 어떤 식으로 오답으로 유도하는지에 대한 그거를 감을 좀 잡으셔야 됩니다. 네, 자, 59번. 자, 이것도 접속부사 문제죠. 자, 앞에 땡땡이가 이렇게 있는데 직접 인용입니다. One important purpose of the initiative is to ease the limited vehicle parking in the downtown area. 자, 한 가지 주된 목적이 투정사는 것입니다. 이제 용이하게 제한된 어, 탈것의 주차를 그다음에 이제 코티션을 하고 어, 시작이 얘기를 했죠. I want to increase local residents 투 부정사. 저는 인클레이저입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이 투정사도록요. 자 그러면 일단은 목적은 어 이걸 용이하게 하는 거고 더불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내용이 붙였어요. 아르바이즈는 파이브에서는 부사로 간주하셔야 돼요. unless랑 짝을 잘 이루어집니다. 자, 이거는 달리 다른 식으로. 지금 6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자, 86에서 o t h e r 는 그렇지 않다면 조건. 응? 그렇지 않다면 뭐, 이렇게 권고드려요. 말이 안 되죠. rather는 더 나아가, 어, 추가적인 내용을 붙일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더 나아가가 이게 상당이라는 뜻으로써 부사로 사용 되기 때문에 어, 이런 접속부사의 용리가 좀 없어요. 없어요. 네. r a t 상당히 q u i 하고동격으로서 이거는 보통 일반형을 뒤에 붙여서 r 들라우 e r 이렇게 숫자가 되는 바는 있었습니다 m o r e o 더 나아가 c가 정답이 됐습니다 마지막 60번 야호 다 끝났다 네자 제가 하는 제가 이렇게 힘들어하니 듣는 여러분들은 오주 힘드시겠어요 네, 말이 빨라서 이거뭐 이해도 못하겠고 근데 이제 제 수업을 많이 들어오시는 분들은 음, 좀 스피드 있게 하는 게제 장점인데, 또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 아마 한 10번에서 막 끄시고 그러실 텐데요. 어, 다시 제 강의를 찾을 그 실력이 좀 생기시길 바라겠고, 어, 제가 어렵게 일부러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좀, 어, 많은 것들을 좀 적은 시간 안에 가르쳐드리고자 하기 때문에, 어,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는 거를 좀 양해 바랄게요. 우리, 좀 시간 나신 분들이 좀답답해함이막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해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 차분해졌어요. <웃음> 네. 자, 이 문제가 은근히 어려워요. 음, 이거를 c o v e r d i d 라고다 틀렸어요, 뒤로. 네, 최근 문제인데. 자, remember that는 명령문입니다. dead That y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as a subscriber 구독자로서 당신은요 have around the clock assessed 그러니까 24시간 접속을 가지고 있다 어디로 a d to our uh, warning winning news 그러니까 상을 수상한 적이 있는 뉴스를 uh, 접속할 수 있다 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covereded 라는 거를 엄청나게 많이 틀렸는데 우리가 cover가 다루다가 있어 솔직히. 어? 그러면 다뤄진 옛날에 다뤄진 뉴스 그러면 얘가 보통 앞에서 수식을 할 가능성이 좀 높아요 over winning c o v e r a g e 면 너무나 좀 많기 때문에 뒤쪽도 좀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coverage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뤄진 어떤 내용 범위라는 뜻이 있거든요 t v 나 어떤 이런 간행물에서 그래서 어, coverage가 정답이 된게좀 어려웠었어요 음, 네. 어, 만약 얘가 없다 그러면은 음. d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네. 그래서 100% 정답, 100% 오답이 아니야. 60대 40. 음, 그래서 더 좋은 쪽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실력 좌우가 된다라는 걸 명심하시고요. 자, 토익 때문에, 음, 하루하루를 또 힘들게 보내시는 우리, 음, 3년 특례 또 준비하는 학생들과 기타 직장인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묶어서 또 고난이도 문제를 풀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오답노트 만드시는 거좀 힘드시죠? 네,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문제 풀이까지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내일 시험 보시는 분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Bye-bye. I wish you good luck.